자 오늘 등갈비 등갈비 찜을 할 건데요. 우선 네, 좀 피기를 네, 물에 넣어서 어, 핏물을좀 제거를 해줄 겁니다. 자냉장물을 초벌 딱 삶아가지고. 아. 제대로 묵은지? 2021년. 네. 11월에 김장김치 만든 김치입니다. 아우. 야, 네, 등갈비 봐라. 와. 장모님 들어주신 등갈비. 아, 등갈비 김치집. 아우. 자선랑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. 자 오늘은 저희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등갈비 김치집. 오늘 메뉴는 그렇습니다. 소주를 반주 정도로 해가지고 살짝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밥을 한 밥을 좀 먹고 반주로 살짝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또 한국인이라면은 등갈비에 이참묵은지를딱 조려는. 요게 밥도둑이 아닐 수 없거든요 김치를 못 드신다는 아, 김치를 못 드시는 분 제외하고는 와, 아. 등갈비살 한줄 딱 올려서 아우 아우 이거지 칼칼하고 음. 잘 익은 이 김치에다가 등갈비를 딱 졸여내니까 야들야들하면서 아우 기가 막히네 진짜 아우 처음에 너무 크게 쌌어요 숟가락 크기도 있는데자 이정도가 딱 적당하게 하니요 음야 밥이 한그릇에서안 끝날 것 같은데? 자 <웃음> 그냥 젓가락으로 톡톡해도 바로 이렇게 발골이 돼버려 <웃음> 이런 헤이 <웃음> 아 어. <웃음> 어. 拿 no. <웃음> 오 왕건이 자 야, 등갈비 참 신기해요, 그러고 보면 이렇게 봐서는 뭐, 기름기나 비계 이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, 아, 어떻게 이렇게 좀 부드럽고 야들야들한지. 와. 오좀 높게 싸졌는데? 응. 바비기 한 그릇에서 끝날 맛이, 아, 바비기 한 그릇에서 끝날 그 맛이 아니니까요? <웃음> 오우, 이거 지금 뼈가 없이, 이거 다 고기예요, 지금. 큰 고기에서. 어, 김치에 들어, 이건 대파. 김치에 들어갔던 대파. 어. 아, 뼈 있는 거. 아. 아, 이렇게 들어가 있는 김치말에도 완전, 돼지고기 그 고소한 육수가 싹잘 빠져가지고, 김치말에도 진짜 맛있습니다. 아우. 자 든든하게 밥을 먹었으니 소주 한 잔에 자, 히, 서서 조상들께서 개발하신 음식은 이 김치. 정말, 하, 완성형 식품인 것 같습니다. 밥에 먹어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, 응? 이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졸여내면 또, 야, 기가 막힌 술안주 겸 밥도둑. 어우, 야. 김치와 돼지고기. 하, 수 아아 사자 음 어이 사자 <웃음> 김치 또긴건또 이렇게 막뭐 먹어줘야지 또. <웃음> 어우 나물도 되게 맛있다. 음. 아이, 아유, 자자 아 자,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아. 아, 칼칼하게 좀 뜨뜻하게 먹었더니 땀도 살짝 나면서 어우 기가 막힙니다. 한국인이라면 진짜 아,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익은 김치에 딱조려낸이 등갈비. 아, 우리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혹시 저녁 어, 메뉴가 좀 고민되신다면 이 등갈비 김치집 한번 댁에서 한번 시켜 드시거나 어, 해 드셔 보시는 거 어떨까?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. 네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